아, 근데 이거. 가끔, 그... 가끔씩 싱글 미션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아, 나 확인해보고. 싱글 미션이면 나 혼자 뛰고 와볼게. 연습 경에서 어떻게 어. 할지 까먹었어. 이거 위에 보고, 캐스트 보고 다음 목표 있는 거 순서대로 하면 스토리 깨지나? 응? 캐스트에서 다음 목표, 그걸 따라서 하면 스토리 깨지나? 어. 오케이. 아, 내가. 하도 다른 애들 따라서 많이 가가지고 이제 금송 금성 교차점인데. 금송이라고많나 따라다녀서 그렇게 해냐. 그러니까. 잠깐만 금송 교차점 해야 된다. 오 아야탄 사이안 사이안별이다. 모르겠지. 가잘 기억이 안 난다. 찰싹. 강공격이 최고다. 역시 찰싹. 얘들 하는 동안 나는 저건 하고 있어야겠다. 야 이거, 어 조각상이 여기서 조각상을 담고 야 어디 있어 나 금성 교차점 이야 음, 음. 난 금성 교차점 야 이거 무기 어떻게 바꾸더라 F 눌러봐봐 아마 아, 음. 전화권 또 조금 바뀌었다 이거 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전혀 모르겠으면 은 설정에 있는 조작법 들어가보세요 칼빵이 뭐였 칼빵은 E다 아마 아 공격 E가? 어 근접은 E걸 음. 그냥 좌클릭하면 다시 원거리 무기로 바뀐다 어쩐지 레벨 8짜리한테 뚫려 맞고 있다 아, 이거 이거 어제 조작법을 까먹었어네 E가 근접공격 좌클릭은 그거 공격이지 F가 무기 바꾸는 거가? 어.. 아, 음. 그러니까 뭐... F 꾹 아, 누르면은 소드언론이라고 근접무기만 써 오케이. 아.. 아르곤 크리스탈을 주워 먹어야 하는데 나 초대 줘.. 음. 나중에 초대 해 주면은 네.. 버프셔틀 하러 갈게 나 버프 좀줘나 <웃음> 근데.. 나 근데, 음, 나 근데 야, 셔틀... 야 이게 무뭐 조작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처, 처음 한, 이거 처음에 안 보이니까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 게임 골이고 자시고 가네. 응, 그래 모드를 잘 깔아야 돼. 그냥 모드를 잘 깐데. 모드를 잘 넣어야 돼 무기에. 그게 약간 그런 거더라. 어 모드 근접 아, 거면 다 근접으로 가는 게 낫지. 칼 칼잡이 하려면. 어. 칼 하려면은, 그냥, 1호 존나 갈거댑데 어디 간해서 형아, 형아, 노란색 지금 쓰고 있지? 응. 나도 초반 한정인지 모 중간 가면 무조건 1호 쓴다고 해도 무기가 좋아야 썰린다. 나도 이제 금성 열렸다. 오, <웃음> 얼마나 안 했으면. 이제 열렸다, 아. 이제. 아, 잠깐만. 나 무기 색깔, 저거, 초록색으로 바꾸고 올게. 용검이다, 이제부터. 류승용? 으아. 스칼리버가 아니라 용검이다. 근나 이거 무기 주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음, 주조? 응. 네, 방송 켜줄게. 오케이, 기계. 음, 뭐. 잠깐만. 어. 잠깐, 이거? 잠깐만, 나, 나 지금 이거 무기 색깔 바 먹고 들어갈게. 오케이. 아이거 워프링 어쩔 수 없이 현질해야겠대 온것만들려면 이거 이거 나처럼 녹아다만 뛰면은 현질 없이 할수 있긴 한데 음녹아다어 좀... <웃음> 그런데 그게 문제다 녹아다가 문제지 야 외형의 응? 발산 색깔은 뭐지 그게 아... 약간 에너지 같은 거야 그냥 이 응, 기도르면 나오는 색깔 그런 느낌 어 번쩍번쩍거리는 거 오케이, 번쩍 오케이. 다 녹색 계열로 했다 음, 음. 칼날은 녹색 용검이다 이거는 덕구 보이나 덕구. 이것이 고인물이다 아 지금 못보고 있다 하나 만들고 있거든 어, 예 나도 지금 못못 그거 보... 하고 있어가지고 한 보자 있... 어 미친놈 아 프라임이다 아트 <웃음> 내가 <웃음> 아, 아, 프라임. 좋았네. 내가 칼이 필요한데 음. 아 이거 와 프라임.. 어 갈라틴이냐? 이게 최고지 갈라틴 최고지 인정 <웃음> 이게 최고라고 이게 지금 끼고 있는 건 무슨 프라임? 이건 그냥 에칼 인정. 아 에칼 공부라네 이거 템을 응.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 이거 이거. 템은 템? 그냥 존나 싸우다 보면 나온다 노가다라는 거지 그, 그냥 아무 데서나 놀다 보면 모아지겠지? 뭐어 응. 아, 그러면 근데 싸우다 보면 나온다. 설계도는 그지. 어떻게 하냐? 설계도? 뭐 어떤 설계도? 아무거나, 뭐든지. 칼로리도. 일단, 아무 칼이나. 어. 칼은, 여기 있잖아. 이거. 잠깐만 상점. 되는데. 이, <웃음> 나 이거, 너무 생겼어, 얘는. 하이드로이드 아닌가, 그 어, 하이드로이드. 저기, 할까? 능력이 뭐더라? 물이든가? 어, 이거. 응. 상점. 상점에서 사야돼. 응 음, 이렇게 들어오면은 근데 살수 있는 게 있고 꼭 유물 같은 거 까서 얻는 것도 따로 있어 아 오케이 근접무기 근데 뭐아 제작 요구하려면 어 뭐야 텔루론이 왜 있어 뭐 근접무기 중에서 나는 <웃음> 이거 추천해 갈라틴 최고임 초반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다 써먹을 수 있어 이거 집돼야 되나? 음. 텔루왜 있노? 응? 어? 저런 아이템 있다 그런 아이템이 음. 더 있다 어딘가에 그리고 원자 음. 번호 52번인데 어 <웃음> 5, 4는 뭔데 그럼 하지마! 제눈이 제 눈이. <웃음> 그래서 난 메이플스토리에서 그거 볼 때가 눈이 먼다 <웃음> 아난 니카나 갖고 싶다 선물해 주실 분선 물도 만들어 아 근데 250, 275원이라서 저거 비싸다 누 나같이 레벨 8, 레벨 9짜리 던전 가서 놀 사람? 어 그냥 초대해라니까 음. 그럴까? 초대를 해라. 이거 여기서 초대해. ESC 눌러서 플러스. 오페라, 세리아, 세리아가 대원인 것 같은데? 맞다. 나다. 나 마스터리는 그이밖에안 된다. 나도 11밖에 안 된다. <웃음> 야, 그럼 니한대 네 치면 애들 다부서지겠네얘들이그 네 음, 정도인가? 어, 그 정도라고 해도 했다 나 13시간밖에 안 했다. 음, 다같이 이래모래비네 어떻게 수발하더라? 음, 잠깐만. 이거 행성 성계지도를 눌러라 오케이. 이거 진출 어떻게 <웃음> 이건 레벨 3에서 5짜리 군대 간다 <웃음> 제... 얼마나 안했리 음, 뭔가 잘못 보냈어 이거는 내 계정 망했다 했잖아 잠만 <웃음> 찍어 뭐야, 순간 튕긴거 줄 알았다 음. 이거, 잘, 이거 잘못 이거 잘 디자인하니까 막 함박스테이크같이 생겼던데 음. 아 이제 좀 괜찮네 야, 내꺼린다 게임이 있습니다 뭐야 미에왜 저리 많아 나 일부러 무게에 모딩 빼놓고 왔다 이게. 모딩을 뺐다고? 아 맞다 이거 길찾기넣어야 되지 나다 생각해보니까 이 길찾기 음. 야 나도 좀팰수 있게 또. <웃음> 나도 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깔면은 이동 속도 빨라져. 시프트 눌러봐. 어, 이런 게? 이렇게. 나 없어. 응? 나 컨트롤 눌러봐. 푹지. 아, 컨트롤 누르면 슬라이딩하면서 가는데. 그래. 그거를 하면서 스페이스 눌러. 어. 그럼 블랙 점프라고 나오거든. 이걸 어, 조지면서 어, 가는 거야. 와, 좋네 이거. 아 맞다 이거 컨트 롤 이거 맞다. 애들이 다 겐지지. 여기 있는 애들. 싹다 겐지급의 기동급은 기동력가아 근데 이게 겐지라서 좋은게 낙사를 잘한다 생각보여로 방금 낙사할 뻔했는데. 와 블랙 점프이 너무 좋은데. 응. 으악. 어? 야왜 이렇게 잘 야. 사이언들게임이아 뭐뭐 뭐 하면 되냐 이거 니들 따라가면 되나? 응. 음. 나도 나중에 현지를 좀 해야 되겠구만 여기다. 아 대원이 니네 아스트로디어란 게임 해볼 생각 없나? 뭔데? 나 근데 요즘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 그럼 다음번에 서 음. 그란 돈을 구하거나 고현지방에 있더라. 시에 예. 그란돈 어디로 가야 돼요? 젠스트론이야 아... 무려 무려 2 1 5 0원짜리 지금 지금 할인 중이라서 그런 상황.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잠깐만 내가 죽일 것도 좀 남겨줘. 어난 아, 지금 상자 깔로 아니거든. 너도 상자 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일 만. 한게 상자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 1,500 0 크레딧 득해라는. 상자는 소중하니까 상자가 이거 목표지점으로 달리면 되나? 저 빨간 건 뭐야? 저기... 저... 목을 뭐.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슬라이딩이 너무 찰지게 한다 얘가 어, 여기 전체 시리즈가 슬라이딩 좀, 존나, 존나 잘지다 그냥. 게임이 마음에 든다, 이 게임. 아, 근데, 음. 저, 이게 사양이 안 높은데 이렇게 고퀄를 만든 게 신기하다, 게임을. 그냥 사양이 낮아, 엄청나. 낮아. 근데 당근 컴퓨터는 내가 봤을 때렉 걸린다. 안 돼. 어이그 잠입도 있지 않나 막어 그거 탐색하는 것도 있... 아니 탐색이래 이는 뭐냐 그거 첩보 우아 먹어라 으아아 상자 까 까다. 아도난다 이거 야 근데 난 총을 잘못 쓰겠다 와 뭐야 나는 칼잡이로 가겠다 그래서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으앗 우아으와으으으으으 왔다. 아 갈라틴 너무 별론데 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 왜? 갈라틴이 왜? 난 지금 실바앤이지스 냉작한다고 지금 돌리고. 이절티드 블레이드. 아그실바앤이지스그 생각보다 좋은 무기가. 음. 어 괜찮은 거? 응. 음. 괜찮던데. 제로몬 은 보람은 있게 말한다. 어나 스카나 는 말랩 찍었네 얼마나 칼만 썼으면 <웃음> 원래 보통 에카라거나 초보자들은 대부분 근접 못응 음. 맞지 근접이 그냥 괜찮더라 근접을 써놓는게 솔직히 쉬우니까 근접을 잘못잡겠는 어디가 <웃음> 어디갈까 음. 여기 한번 가보자 테세라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까면 된다. 응. 셋이나 있으면 감청도 문제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 갈 수. 감청? 너희도... 응. 니들 그냥 띄어만 따녀도안 죽겠네. 안 죽지. 1레벨 때에서 죽으면 안 되지. 아, 네. <웃음> 죽으면 랩을, 레을 올린 보람이 없다, 이제. 야, 이 젤티드 스워드 쓰려면 F 꾹 눌러야 돼. 아니, 음? 4번 키 누르면. 4번. 돼. 4번. 오, 방어 미션이네. 이거 뭐야, 근데? 부이나 어, 뭐야, 그거 니카나이 어, 양손, 양손 니카나. 아, 그냥 아, 니카나 그냥 칼, 갖고 싶다. 나는 칼방이다, 이마 와, 와, 멋지다. 백티스의세가리 풀려라, 이 시키들. 이거, 한 방당, 어? 얼마 박히냐면은, 어, 어... 어0 12만 박 12. 여기 저 레벨 때라서더 그런 거아니지 그것도 있 뭐하는 거야 지금? 광각. 아, 어, 내가 받들어 잡는 거. 티켓 내가 잡는 거네. 응. 음. 뭐가 하늘로 튀어 올라온 게임 타신. 나다 나다. 이게 내려. 이 위습 있으면은 미션이 쉬워진다고나 체력이 근데 팔8팔원이야 많은... 누가 나한테 뽕 꼽았는데. 나 꼽았다. 다 돌격해. 아, 어디서 지워놓은가 그러니까 나 원래 야, 나 체력이 이래 많은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잘기게 만들고 있겠지 쭉이랬벽 정도는 아 페리스 이것도 괜찮던데 와이. 페리스 나거나스에 야, 걷는 것보다 슬라이딩이 더 빠르네 왜 이거였지? 이해할 수 없지. 아,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안 마.. 나도 진짜 오랜만이다. 작년 뭐야, 페리스 되고 달... 있었나? 나 1년, 응? 나 15달 많이 들어온 거네. 우는 그냥 여기에 앉아있든 서있든 그냥 만드는 마... <웃음> 난 칼이 좋아. 알아서 예. 다 해준다. 방어 성공. 이제 뭐 하면 돼요? 안 가자. 요, 요로 들어가? 어, 눈봉빙 받아라. 이게 뭐야? 어? 지금 안, 어디서 양악하는 거 같은데. 양악, 여기는 양악할 수 있다.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10명씩 떨어져 나갈 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죽는다. <웃음> 솔직히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사실 2레벨 있으면 안 된다. 나에서 10레벨 음. 해야 된다. 가... 게임. 어... 웨이브 세개남았네비 온대? 어 밖에 비 온다 어디라? 응. 뭐 됩니까, 나 잠만 이번 웨이브 빨리 끝내고 갈게 어, 웨이브 나, 나 2개 이번 2개 웨이브, 2개 웨이브 빨리 끝낸다왜 응. 어디 가야되나 어? 아, 스탠스. 아직 그걸 응. 못 얻었다. 응. 뭐, 뭐, 기 귀찮아. 귀나아 니가 할까? 근데, 뱉는다 그럼... 나르니까 상관없어. 응. 만든 적든 상관이 없다 지금 난백렙때 가도 이거 잘안 죽던데 백렙 때. 6육 얼마나 한 거야 임마 야 오프링 레 그러면 800시간 하면 얼마나 한 거냐 그러면은 죽.. 더라 가끔 가다가 어. 애들이 없다 그냥 다 나가 떨어졌다 항상 욕먹는 그니까 씨 락락락락락락락 <목소리> 프라이 먹고 싶다 락락락락락락 <목소리> 이거 도전까지 다 끼는데 얼마 걸릴까어 이지스 6렙 됐다 이제. <목소리> <목소리> 락 뭐야 이거 씨아 마찰력이 없네 그냥 땅바닥. 탈출. 달추. 탈출합시다. 깼으면 됐다. 어. 원아 가야 이제. 갔다 오래? 어쿠나이 말래. 옥순 삼시. 왜? 아. <웃음> 너몇시 언제 끝나는데? 일단 난밥 먹으러 간다. 오케이. 니도 음. 갔다 오지 대원이 니도 아니 조금 이따가 내려가야 될것 같아 그럼 이상한 거한 판만 더 하다가자 오케이 어차피 한판 끝낸 데 얼마 안될것 같은데 한 판? 세 판은 끝낸다 여기 해볼 네. 진심으로 어. 무기 끼면은 으악 진심으로 그냥 기가하면 그냥 애들 다 나가 떨어져서 없을 것 같은데 맞지 애들 다 나가면 나 모두 맞추고 나딴짓좀 하고 있어야겠다 근데 이게 미션이 뭔지 모르는데? 뭐야, 이거? 생포야? 생포.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 사실. 일로 와. 일로 와. 응? 어디 있어? 니 뒤에. 벌레 점프가 이, 너무. 얘, 얘, 얘 있잖아. 어. 이 친구. 이 친구를 X 눌러봐. X 눌렀는데 아무 일도 없다. 빨아들어가. 빨, 빨았는데. 이제 그, 그 다음에 절로 달리면 되나. 야, 아무것도 없어. 야, 그냥 귀찮은데 그냥 다 달릴까? 응? 귀찮은데 그냥 달릴까? 그럴까? 아, 근데, 나, 내가 몇레비었는지 까먹어. 와, 안 돼. 낭떨어지였다 그거, 어. 공중에 날면서 우 클릭하잖아? 어. 그러면은, 조금 더 멀리 날아가. 그렇네. 아, 앞으로 이래, 이래 해야겠다. 어? 나 떨어진거냐? 아니네 떨어져도 되네 여기도 어, 아닌가 보다 어디있어? 나 컨트롤하고 있다 밑에서 연습중이다 어디있어? 그, 여기있어 난널 찾을수 없어 그4 0 0 m 뒤에 여기? 어. 이 차인데 그냥 뛰어가도 되지. 속도 차이가 엄청날걸? 어. 어, 그, 빈디디디리, 어 그, 노트북이라서 안 좋은 점이 있다. 노트북이 어, 맛이 안 난다. 떨어진다. 어디까지 <웃음> 간 거야? 난더 멀리 갈 거다. 난더 멀리 갈거 미쳤네. 이런... 뭐야, 뭐가 떨어졌어? 2랭크잖아. 응. 그, 레벨 얼마나 남았어? 어? 그, 나가서 알려줄게, 레벨 보는 법은. 맞어, 리랭크. 어. 2랭, E랭... 아직 인데 잠깐만. 이거 막 올리려면 막또뭐또 뭐또 깨야 되지 않나? 어, 필요하긴 한데, 볼, 볼, 볼. 이거, 아, 좀 많이 남았네. 남았다는데. 응. 그, 응. 여기 들어와봐. 여기. 뭐? 무기고. 무기고? 응. 잠깐만 이게 무기를 만들어서 레벨업을 시켜야지 응.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 쿠나이는, 응. 쿤아이는... 있잖아 그러면은 퓨리스 이거 어 보조무기에 들어가서 보조무기 퓨리스 <웃음> MK1 퓨리스 응 음. 이걸 사아 상점에서? 음 아니 여기서살수 있어 무기고에서응 음. 장착 들어가 장착 들어가서 이, 이거 누르고 아 어, 잠깐만 없는데? 그, 그, 내 화면 봐봐. 아, 그, 네 화면 보는 게더 빠르겠다. 오케이, 응. 오케이. 아, 그북이고 들어가서. 응. 이거. 응. 장착. 아, 장착하기. 응. 아, 거기 응. 살수 있네. 응. 코나이 장착하기에서 퓨리스 사면 되나? 어. 시카루스 걸. 됐지. 구매. 예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스카나도 제대 랭크인데. 스카나? 그러면은, MK 보나? MK 퓨렉스. 퓨렉스는 뭐야? 주먹. 어, 이게더 좋다. 퓨렉스로 간다. 역시. 해서 계속 이러야 하면 되지. 브레튼도 어. 브레랭크니까. 스트런 하는 게 낫겠다. 응. 음. 아, 어, 이래서, 말렙다 찍으라고. 응. 음. 이게 뷰레튼 프레임이다. 이는 어, 어. MK뷰레튼이고, 일반 뷰레튼이 있고, 뷰레튼 프라임이 있고, 많아. 거야, 새로 생겼나? 어, 새로 생긴 거. 난 이거 아직도 어땠을지 어, 모르겠어. 쓰레기인가 보네. <웃음> 그럼 음. 쓰레기다. 아무거나 해보자. 한번 내일 뵐라나 응. 음. 뭘로 해줄까? 아무거나로 그냥, 그냥, 썰자. 이거면 된다. 이바라 프레임이다. 음. 프레임, 프라임. 그, 새로, 새로 나온 무기 이름 까먹었으니까, 일단 5번 한번 써볼게. 음, 5번? 음. 5번은 없을걸? 4번인가. 아, 몰라. 5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5번 없어. 4번이 익절이고. 얘가 2번 패치로 세워나왔네거든? 퓨리스 간다. 퓨리스 좋나? 퓨리스 그냥 거기서 거기야. 초반무기들은 음. 쓰레기다. 이거.. 이걸 X 눌러. 여기 있는 거. 아 이거 개오랭무하니 응. 문 따기 아니냐? 응. 음. 좀 써볼까? 에임 레전드인데? 쓰레기인데. <웃음> 후지다 그냥. 이 시발 총으로 싸갈겨도 안 죽는다 애들이. 니가 무기를 그걸 하고 있잖아. 어. 레벨 1밖에 안 돼서 그런가? 응. 모드도 안 깔아, 안 넣어놔가지고. 모드는 옛날에 넣어놓은 거로 해서 안 바꿔가지고, 그걸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여기 맞나? 여기 점프하는 거. 이렇게 그냥, 공중에서 슬라이딩 점프해. 아, 그렇네. 넘어가지네. 야, 주먹이 더 세다. 관절 때, 원래 초반에는. 초과는... 바로 부러지네. 어. 핵 주먹인데 거의 와 주먹 너무 잘지다약 당근도 이거 당근도 이거 깔았던데 어제. 걔는 꼴 당근도. 어 당근 이제 첫 시작이다. 음 어디야? 여기서 나 주방 주방 좀 날려보고 갈게. 자 숙면 걸어줄게. 너무 잘지고 좋아 오케이 박살났다 막. 가자 좋습니다 블랙점프가 이게 빠르네 엄청 응 음. 차이가 심해 하고 안하고 차이가 너무 큰데 컴온 어 아, 그래 왔다 이렇게 뭐 이제 들키면 안되거든? 어. 근데 다 무시하고 또아 진짜? 거기로 가? 어, 아 여기 있어도 되는데 맞네 어차피 세가지고 이제 무시해도 되지 않나? 음, 무시해도 되긴 한데 원래 높은 데에서도 이렇게 무시해 사랑이 없는 핵주먹. 예. 잠깐만 여기서 예. 핵 해주목 랩잡좀 하자 퓨리스 2랩 빼냈다 빼냈어 벌써 퓨렉스 3 레벨 이제 도망쳐 완만 해킹해야 되나 음 몰라 일단 해볼래 그 어디.. 어디냐 지금 초록색깔 오케이 야, 새끼야. 야, 새끼야. 그거 해야될 것 같다 음. 아아왜 와! 왜 계속 와! 새끼야! <웃음> 아, 아, 아, 아버지 롤 하시는 것 같은데 동생이야 아 동생 변성기 왔나? 응 음. 그렇군. 뭐 아빠 한 6개월 뒤에 오실 텐데. 아 어디 간? 아 맞다 그거 타고 갔다 했지 어디? 응, 음, 파병 파병. 응. 음... 아 갔네 맞다. 니네 동생 목소리 그거밖에 안 들었구나 내 초딩 초딩 때. 그렇지. 급식 목소리. 학식. 난, 난 이제 학식이다 우리 이제. 음, 난. 학식도 아니지. 외식이다. <웃음> 네, 식이다 이제. 야, 주먹이는데 많이 세다, 이거. 응. 음. <웃음> <좀> 돌아갑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뭔가, 이거, 해파이처럼 어. 생기지 않았냐? 뭐. 내 캐릭터. <웃음> 문어다, 그건. 혹시, <웃음> <몸, 목지, 웃음> 머리에 낙지를 달아남. 그러 너무 많이다이번에좀더 어, 수준 높은 곳이다. 몇렙인데 6에서 8이다. 이야... 이야 너무 높다 근데 아마 음... 내가 내가 이거 쉬운게 아니라 네가뽐고와서쉬운것 같은데 나 지금 하나도 뽐못 꼽고 있어 으악 떨어진다 안 꼽았는데 음... 이 모양이다 아이가 아니 음? 좋아요. 아 이거 뉴비 뉴비 때 생각난다 이거. 그때 맨날 길 응. 잃어가지고 한판 이제 40분 걸리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했어. 니도 그랬잖아 그때. 민규 있을 때. 응. 그렇긴 해.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길을 잃으면 된다. 여기다, 여기. 몰라, 경보 초기화 눌렀어, 일단 해볼래. 어디로 가? 갈... 어, 여기. 잠깐만, 이거만 몇, 몇 놈만 때려잡고 가자. 아, 아. 그 노란 거 따라가면 되나? 어, 여기. 여기. 아, 그쪽이가. 미안. 줄아 여기네 <웃음> 됐고. 가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가자 아 그기 오. 어, 야. 응? 왜? 보스 될 거거든. 응. 아니 보스 있나? 아니 아니 나 때문에 또. 아. 그럼 나난 조용히 짜져있으면 되겠다. 여기 와봐. 뭐 먹을걸? 여기 오면은? 어? 뭐 먹었어? 뭔반달주지 않냐? 뭐뭐라 못봤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봅시다. 으악! 아 맞다. 여기 들어가면 안되지? 아있네. 들어가면 어... 되는데. 부숴야 돼. 부숴소 그럼 야부도부사죠동생야네사야부하야 부사야. 부사야. 부사야. 부사야. 부사야. 부사야. 부야 응? 음, 그냥 여기로 지나가면 돼시시한 하나만 해보죠 오케이 됐어 네. 여기 지나가면 된다고 이 들어가면 돼아 그렇네 내려가 내려가는 거, 거 아니야 야 올라가야 돼 하나 둘 하나 둘어 뭐야 야 끼었다 잠깐만 이거 일부 블랙점프 아, 컨트롤 스페이스 오, 어. 오 개좋다 이거 그냥 이동기 나이씨 트로브 음. 뭐 안났지 오랜만에 트로보하니까지 트로브 아, 다시 안하고싶더라 다시 켰는데 다시 잡았다 음. <웃음> 옛날에 안 옛날에 안좋은 기억이 나고 그분 계정도 있어가지고 안에 아니다 너 지어왔다 저번에 아 뭐야 뭐 보셔야되냐 여기도 음. 여기로 응. 오거라 오게요 아니, 있어? 왔습니다 여우면 잠몹이 계속 나올 것이야. 여기서 깨겨야 되나? 다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네가 다때려잡는것 같은데? 음, 그쪽도 나오잖아 여기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사람들 왁 동상 걸렸다. 응 이제 뭐다? 집까지 길 기어 나면 돼. 어, 도망가면 되네 이제. 응 아, 네가 아까 잠깐 뜯기고. 어, 나 어. 이 양버를 다된 거. 으 입구 거 입장 거부 당한 다나 잠깐만 여기 옆에 문이 있냐? 얘나 여기 입장 거부 당해요. 아아 어... 아, 이거 레 이거 해야 되구나. 음... 야, 여기 입장 이거 통과하는 방법 알려줄게. 어, 오케이. 그래서 스페이스바 어... 두번 눌러. 아니 스페이스바를 시프트 두번 눌러. 그럼 무적 구르기 하거든. 오 뭐야 이게? 여기. 아, 이제 이렇게 씹으면서 다니면 되나? 응. 음. 그러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 판단해서. 오케이. 도착. 없표지점 어디냐. 어, 오케이. 아, 잠깐만, 나, 나왜 길을 잃냐, 여기서. 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이게, 이게 길이 좀 어려워, 게임. 아, 맞다, 이거. 온대반대 다 길이다 이건가요? 응, 얘 타! 어디가? 아, 아, 거기 엘리베이터네 잠깐만 음. 하도 안하면 이래됩니다 어, 모보도 안 와졌다 여기다 그 이지이 이지이 깨졌다 야 이거 랩작왜 이리 동시에 되냐 원래 그래 개 좋네 음데트론 리시버 랩작개 빨리 된다 음 헤드샷 긴접쳤지 오나올 <목소리> <목소리> 뭐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아, 마오카다카 아, 역시 오지마. 아 이제 오전지이동생이나 컴퓨터 자리로 안 싸우는 거 같다. 하나 더나 아, 어, 컴퓨터한개더사 가지고. 네, 나 아 나는 컴퓨터 말고 아이패드 하나 사야 된다